코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필드, 안 돼. 너아프다 야,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송 운송, 운송, 운송, 운다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다 아, 죽나 죽었다. <웃음> 뭐야? 아! 츠 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기 아, 아이고 개량3은 스나 시복퀴시 3만 원.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나도. 어, 라스바, 빰, 빰, 빰, 아, 라스 빰, 빰, 빰, 빰, 라스바, 빰. b e t 아니, 네, 죄송 I w 하 n t to be on t 언더박스, 언더박스 n t 와이 b 언더박스 h 나도그난그 w 안 n t t 큰한돌큰한돌 아니 았으면 되는데. 기둥. 기둥 기둥. 큰늘 빠진다. 큰늘 다시 간다. 다시 기둥. 나이스. 아, 와, 빙이다 아, 했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엘비 아, 영원형 너무 이빨리지 말고. 음. 아, 네, 네. <웃음> 작게 올라온 건 없어. 와. 비 없고. 작 와! g 그 다음에 자 과연, 자긴장되 순간 지금 지금 1 119번 보고 있거든. 어, 자자자 보여줘야지. 자, 아 나이스. 개봉에다 미션은 끝났지? 깔끔하게 그것도 맞긴 해 맞지 맞지 저... 침가감지되었니다아목표 <웃음> <외모품을 웃음> 반드시 지켜오 <지켜주십시오. 웃음> 오케이 자이번에프리 아, 어, 삥 하나 삐이다 아니다 폰아. 보나지, 검쩌지검쩌지 멋있어요 안되 맞아 봅니다. 이제 폰나가 보나... <웃음>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웃음> 나갔다 하나 <웃음> 어, 감쩍 감쩍 야, 하나. 있나? 우리 나우동동동다 중기, 우리 다 우리 네. 중리다 이거 양념 치정 네. 반.. 일일 우리 일하다일다 아니, 좀 미, 미, <웃음> 오, 저 길게 한번 k 게요아나 h a t I'm 있었 i n g I don't know what 아, 박스피 깠구나 저기. 씨둘 있다. 둘이 둘이. 맞다. 마 다시 다시. 뭉둥개 뭉개 가자 가자 가자. 오나 알아. 떠밀어 떠 가자 가자. 하나 파보끼 하나. 이 오늘 락큰락큰 하네. 빨대 빨대. 바로. 바라 박스랑 빨대. 눈꼬리 수나동나 어, 눈꼬리 돌. 어, 선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동계수나. 빨리 먹어 지 먹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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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제가 보통 여행 같은 거 가면 잠을 잘못 자거든요. 오늘 커피 한 아메리카노 큰거두 개로 대충 때우고 마지막에 남은 것까지 원샷 때리고 왔는데 올해는 못달리겠다 이런 날에는 와... 빡세긴 하네요. 근데 샷은 오늘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정? 좀 운동 빡세게 낮에 있죠. 그러니까 막 그... 그 뭐냐... 이제 고강도... 근력 그 훈련은 정도를... 글려 좀 빡셀 것 같고, 그러니까 팔은 어쨌든 운동하긴 해야 되는데 하루 버려야 되나? 상체 할 때는 하루 버려야 되나? 유산소는 하고 얼마나 한 듯? 확실히 뛰거나 걷고 많이 걷고 오니까 몸이 나른하니잘 맞네. 딱 목욕탕에 열탕이딱끈하게 지지고 나와가지고 딱 나른한 거 알죠? 나른한 거, 몸에 힘쫙 빠지는 거. 가보이 <불베> 짤관아가루 <살리도. 불베> 평균 이만관아는다고 샘들 아들쌤들 샘들 샘들 쌤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아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샘들 러닝도 해야지, 이제. 다시. 올해 아마 눈수술 끝나고부터는 다시 이제 좀 빡세게 할 듯? 채, 체력 관리 잘 해야 돼. 한,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방송할 때 처음이랑 끝이 차팔 똑같이. 스나는 갈수록 힘들거든. 아, 경주행 가가지고? 거기는 많이 걷겠다. 나이스. <목소리> 어, 설마 아,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반헤이크다 이거. 이거 잡았으면은 스나 같이 나가자 할랬는데 <목소리> <대회. 목소리> 갑적 두 명. 예, 빨에 있어요. 네. Right. 왼쪽, 왼쪽 하나 빠졌고 코너 조심요. 코너 있을 것 같은데. 힐 안돼. 문 앞에 하나. 교리 이빰뭐예요 교리? 알죠 알죠 알죠 완전 눈으로 갔죠 누누됐죠? 그렇습니까 아, 군이리하습니다어 엑소기 형님 하여 처음에 바로 눈빡을 안 끼네 다, 당연하지 아 이것도 에다겁다 그래서 미니까 리리고하지 누나가 뛰었어요. 누나, 뛰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나가 뛰었어요. 나가뛰었어나가 뛰었어요. 누나가 뛰었어요. 나가뛰었어나가나어나가 포션실호아아무 죄송합니다. 아, 경주 교리가 맛있어요. 아. 너나 경주 사람인데. 교리김밥 맛있나? 맛있지, 맛있지.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요로코롬 반요. 요로코롬 요 형님 반. 눈 깍지로 띵 하나. 눈에 포온다. 와, 나. 우마이타 아츠구 하나. 그 오, 오른쪽에 하나. 그 삼각대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까 돌격 형. 눈 앞에. 한번 더. 하나 더. 순한 반입니다. 하나 더. 눈둘 아, 더. 하나 눈눈돌눈눈돌눈 돌. 눈. 눈눈돌눈돌눈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눈눈눈 둘. 둘. 쟤, 목표물을 택했다. Single thing, send me money. Come, come, 어. Mm 어, 우리, 우리 가보긴. 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가봐야지. 아니, 교, 교리김밥, 오, 교리김밥은 거기 뭐야, 아 뭐야, 경주 야시장 있죠, 야시장. 어... 그, 내가 그 갔었는데. 오케이, 자, 아, 근데 이거 미션 끝났죠? 까비. 아, 일단, 일단, 일단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 네 <목소리> <에이? 목소리> 왼쪽이 하나 더. <목소리> 검두 명. 검적두 명. 눈띈거 없다. 눈박 눈박. 오저 핑. 컷. 눈박 라라 뭐냐. 나. 나. 아이 어, 포군다, 포군다. 던다 왔다. <목소리> 눈 띈다. 눈 띈다. 오 순간 전진, 오 순간 전진, 좀 전진. 아줌나. 전진. 오 순간 눈, 눈 전진 눈동 도시. 검은 다 짤? 오, 또 오, 어, 또 왔다, 형. <목소리> 형. 어, <목소리> 너있어이스 오, 저거 하나인데. 대장이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마루 호두 마루.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마루 마루 와, 무슨, 된다, 무슨 뭐? 마루 로바 마루. 호두마루. <웃음> 호두마루 <웃음> 호두마루 <웃음> 호두마루 <웃음> 영우낸 키오빠 좀 하나? 아저 어. 그래. 아, 아, 나가셨다 오. 어, 어 뭐, 뭐, 기계 소리 뭐야 기계소리 뭐야 로봇 뭐야 나 죽었다!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니도 나도 도 나도 도 베니마루. 중도도 나도 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나도 알루미늄 키보드가 내 손에 딱들어온 느낌이다. 이 세팅을 기억해야 된데. 2 1킬내 챙기면 하자. 펀들들들요 <목> 범복 <목차> <같다>, 씨. <목> 왔다, 왔다. 건물, 건물. 복복복 하나. 는 중. 뭐하아이보 씨. 운대주. 운대 하나 어디야? 아어 이것도 차디었네. 오래 지에차지에 차디에. 와. 나이 여기 지금 구멍 찾아갖고 검졸라 밀고. 어 <웃음> 나대장님 안녕하세요. 이아야 오랜만요. 계란빵 이런 것도 맛있었는데 옛날에. 시원빵 같은 것도 있어요 폭도계노도의폭도계 아이 증민다 준비래 이거 준비 계속 내준비냈어아 이거 내려가자 뭐, 고따 인데 뭐야? 고따 형이라고요? 고따 구로 해봐. 어어 지자네. 고따 형이시네 세퍼가 잡은 사람 고따 어디야? 아 문이었구나 곰복 세복아복 세마나 세마나 세마나 아이고, 중꾸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이스 나이스. 이고 나이스.